안녕하세요. 띵준이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튜토리얼 격의 강의로서 수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배워볼 만한 것은 일단 물 마테리얼이나 이런 유리 마테리얼을 만드는 것이고 또한 라인을 이용해서 모델링 하는 방법 그리고 귀여운 거북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까지는 블렌더 강의를 완전히 처음 듣는다고 상정하고 강의를 찍었습니다 연어할 덮밥을 안 보시고 오셔도 처음부터 하실 수 있도록 똑같이 설명이 겹친 것들이 많으니 이미 연어할 덮밥을 만드신 분은 아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신 뒤에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